농구패션 유튜버로서 해드려야 될 말이 있어서 야 긴급하게 켰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농구패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나봐 농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바로 간지 이 멋이 없으면 농구를 할 맛이 안나고볼게 해서 이게 푸배치인데 앞서 나가는 푸배치하고볼수 있죠 이게 지금 무려 반팔이라는 거 반팔이에요 반팔 약간의 농구할 때 보이는 이전환근전환근 이렇게 유명이시면은 어필도 할수있고 네.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면은 어떻게 레이어드 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튕겨서 해야 돼. 자, 이거 쪼거. 쪼거. 쪼거. 나봐. 이게 잠깐만 나봐. 형, 이거 해. 쪼거. 보통 이제 농구를 한다는 사람들이 가드잖아요. 왜? 진짜 포지션의 가드를 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겠죠 근데 대부분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냥 가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들이 조거 펀치를 긁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키가 조금 더커 보일 수 있다 보통 농구와 이런 거 이런 거 신으면 기상고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신발들보다는 키가 커 보인단 말입니다 약간 더층을 주는 거예요 침이요 침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거펜치를주고 약간 그 찰트해진 버스? 양말이 조금 더 장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 스키니라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거 제가 조거펜치를 입는 이유는 아니니다 물론 제가 키가 엄청 작다는 소리가 안돼 그리고 이런 신발도 화려한 거 신어 주면은 좋아요 괜찮다니 어차피 농구화는 거기는 거기다 성능! 농구화 성능으로만 따지지 마세요 농구화는 디자인이다 성능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생기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르브론을 신는다고 르브론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대충 신고 플레이하면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내 눈에 예쁜 거 조금 화려해도 괜찮아 농구, 농구장에서 좀 화려하면 어때요 다들 장불 차고 막 하는 것도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쁘게 이렇게 그냥 대충 막 땀을 이렇게 살 거면, 어? 뭐 그런 거 말고, 아, 이렇게 막 가죽 매자 같은 거다해져가지고서잠바 입고 다니는 그 안수찬 씨 동생인데 맨날 그러고 다니고 지저분해 보여요. 이거 보면 얼마나 예뻐. 사랑합니다. 스 스케치. 사랑해. 잘안 보이네? 아, 잘안 보여. 잘안 아, 보여. 뭐. 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초점을 못 잡는 건뭐 어쩔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빼먹었네.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게 주머니를 살짝 빼주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그 간지. 이 땀이 차요 사실 이쪽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샤워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저는 샤워를 잘안 하거든요. 집에서 샤워를 하는 분들이 아예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주머니딱 넣었는데 핸드폰이 막 쭉쭉 젖어져. 차키 같은 거 젖어져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빼놓고. 그리고 또 수비가 손질하다가 이딱 들어가면 어이고 이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동까를 하면 살짝 멋이 생긴다 어떤 멋이 생긴다? 프리까브레이크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때까지 이때 신발을 신고 가면 안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늦었는데 이게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아이스포츠 아이스 홍보를 하자면 보면은 빨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빨판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고모라서 실고 몰라 아무튼 이게 했을 잡아줘요 이게 신발이 잘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구패션 전문가의 선두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커 보인다 어때? 어때 어때? 인정? 커 보일 수 밖에 없다 커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는 조금 패션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후드티도 반팔 후드티좀 입어보고 또 편한 게 여기 또 아노락처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거울을 딱이켜게 그리고 후드티도 한번딱딱 딱 쓰고 그러면 푸디네블들 얼마나 멋있어 이런 걸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패션에는 답이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열심히 자기만의 어떤 패션 세계관을 만들고 농구패션 전문가로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울렛에서 샀고요 아울렛에 간다고 해서 이게 나쁜 옷이 아니야 싸이고할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통 그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겨울철을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도풀거아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색을 빨간색 가방, 어? 언제 사지 기억도 안 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빨간색 가방, 이게 또 방수도 되고, 안쪽에다 그냥 막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이거. 아무튼 빨간색 가방을 했다 빨간색 깔또 신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 빨간색 깔 빨간색 깔을 입어 주면 빨간색 깔 입었어. 빨간색 빨간색 깔담 빨간색 빨간색 신발 빨간색 깔 빨간색 가방, 빨간색 빨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요거는 좀 아닌데 좀 신경을 쓰고 다니십시다 그러면은 패션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패션 쪽으로 좀 이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션 성공 그렇다고 칩시다 마이너지기 돼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 굉장히 시골 같죠? 시골입니다. 농구를 하러 왔고요. 나랑주로몰래 잠깐 훔쳐볼까요? 뭐 하고 있나? 공 소리는 났는데 지금 저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팀 리얼 농구 기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착한 멋있는 선생님들,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 인스타 스타도 있고. 아 안녕하세요. 역시 AAB가 나온 최대의 스타. 최병은 이름 뭐더라? 강희연님 이번에 KBL 드래프트 어땠는지 아월 BB를 팔로우했어요. 아월 BB. 아월점 미이라고 합니다 뭐하지 또? 팀리 홍보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제 라이브에요? 라이브 아닙니다 팀리 덕소 팀리 덕소 많이 오세요 와 멋있네 라이브면 좀 다릅니까? 아니요 <웃음> 어, 이것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슈퍼대건 형님이 만든 지지. 멘탈리티 이거 좋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격 대비 좋습니다 35,000원 아 고비우드 팀에 45,000원입니다 여러분 아 맞네 음, 저 언디티 제일 싫었냐 언디티 제 여러분 저 언디티 제얼마짜린지 아십니까? 와 아. 여기 보면은 올텐이랑 약간 협업한 느낌을 줬고요 그런 거할수 있어요 설명할 때 이렇게 공리 타면은 즉 돌파 펑크이알수 없는 규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약간 규로 만들어주고 싶은 약간 어. 용감이네 규는 좀 잘못됐지 규? 이동구공은 먹다 버린 커피를 크고 농구가 이중 건가요? 공들도 좀 멋있게 다오공세 거네? 올텐에서 협찬 받았나봐요 사장님 샀던가 이거 지금 공인구 아니야 공인구? 이거 BG잖아요, BG. 3,800 아니에요? 3,800. 3,800은 ,800. GM급. 아, GM급? 네, 옛날에 치면 GM급이고, 요게 이제 GG급. 아, 이게 5,000이 되면? 공입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아끼는 공. 제가 그냥 맨날 들고, 제가 들고 다니고. 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스타 팔로주세요 이거. 그리고 어. 심리얼에 오시면은, 이렇게 럭비공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로 치겠지 모르는 이런 음, 트레이닝 보고가 있습니다. 출발 갔죠? 와. 심리얼에 만 트레이닝 도구입니다 아마존에서 뭔가를 가은 적도 고 오케이, 팁 v 있습니다. 병신 같네, 좀. 내가 해야겠다 팁을 하나 드리려면 참대선보다든 이거 뭐라 하지? 벌사텔? 벌사코트 벌사코트에서 한 건데 나단한 형아가 아마 이거 일안할 거예요 아저 저번에 한번 네, 얘기했었어 네, 네, 네. 제가 몇번 해본 결과 아웃솔이 제일 잘 맞는 신발이 릴라드2 제일 유명한 그흰빨검 그런 색깔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밀려 아무튼 생공공 색깔이 제일 좋아요 팁은 이 정도로 하고 어 허리 이거 후드티 혹시 너무 예쁜데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요? 에, 네. 강매 당매, 장매당했는데 와, 이 너무 예쁜데. 루브론 막 세고. 오이. 오이. 오케이. 에이. 오이! 팀 리얼 브로. 어. 오! 아, 난 이게 사람들이 주장이라고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제 센터가 됐어 <웃음> 어? AD? 오오! <웃음> 나는 모용훈이다 <모형입니다>. 모용훈 <모형은> 슛! <웃음> 모용훈 <모형은> 슛! <웃음> 모용훈 두 번밖에 안 들어가거든 요아아대로 <웃음> 조져버리겠다 르브론 누드를 입은 a 이디안 돼, 에이디. 다시 에이디. 에디 그런 거안 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트루 슈터네, 트루 슈터. 에이! 어, 잘 잡았다. 잘 넣었다. 파울이 하울이야? 파울. 파울이야파울이야 아. 파울. 아니 이너 아. 혼자 그래? 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몇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 드래프터야 조심해. <웃음> 오 드래프터 오펜드. <웃음> <웃음> <웃음> 어, 아아팀리알에서 농구를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코비를 신고 <웃음> 바라프다면서 코비를 왜 자꾸 신는거지? 이유가 있나요? 비싼 신발이라서? 이쁘니까 이쁘니까 네, 역시 이게 잘네 제가 농구패션 유튜버 전문가인데 네. 확실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쁘니까 네. 신는다 약간 아프니까 청춘이다 비슷한 느낌이죠? 코비의 착화감이 어떤가요? 근데 계속 신는 이유가 있나요? 예뻤다. 역시 제가 농구패션 유튜버인데요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한 네. 얘기였습니다 네. 크.. 화려하다 여기 분명히 내부라고 써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제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아. 아. 아! 아! 아, 역시 제가 제가 <웃음> <웃음> 전문가인데요 <웃음> 네 분이서 하려다 귀찮아서 그냥 네 명이면 운동이 잘안되는데 해볼까? 하지 뭐. 하자. 일점. 오케이. 이정 없지.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응 히어 응 다음 왜안 먹어? 너 열심 열심히 쉬려고아야안돼 <웃음> 아! 그거 되네? <웃음> 에이구 <그거> 어디서 <웃음> 이상한 스텝을? 오, 나 한준혁 아, 뭐야? <웃음> 뭘 어, 어, 어, 어, 어. 아? 남강은 너, 너무 말을 안듣는데 이제 오오오. 오, 잘잡았다 다해 왜한테 어. 어. 먹혀 자 남강문 수비법 소개한다 이렇게 막아줬나 막아나아씨 이봐 살좀 쪄야 살이 좀 쪄야 이게 딱 좋아져 난 끝났지 진짜 끝나버렸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에이 에이 막판을 이용한 인터뷰를 hey.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농구 패션 유튜버 전문가인데 전문가세요네 전문가 아전문가셨어 패션 유튜버거든요 hey. 농구 패션 유튜버인데 좀... 후드티가 너무 이뻐서 그런데 이거 어디서 사셨나요 혹시? 훌륭합니다 호비 크레이브 그레이브스터. 스토어 크레이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셨구나 아유 너무 멋있고 훌륭합니다 약속 한 번만 네. 아, 어이새 신발도 신고. 아. 이게 역시 농구, 제가 패션 유튜버 전문가인데, 이거 너무 지금 멋있는. 선간지 후실력. 아, 그... 선간지 후실력. 어, 아주 선간지 훌륭한 아. 나무 위키의 등재들 말이죠. 선간지 후실력. 아직도 안 끝났어? 아, 이 친구들. 열심히 하는구만. 7점. 개인, 주, 개인당 7점네. 7점. 금방 끝나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더먹면은 끝나고. 자, 자, 다음. 넥! 네. 넥! 네. 삼점 나. 오점육점육점육점육점 육줌, 육점육점 육줌, 유 토토로. 어, <웃음> 잘해. 그래, 그래, 그래. 어, 팔, 팔, 팔. 예, 스와이프라고. 스와이프라고 해자 빨리. 오케이. 끝. 오, 어어어어어어 이대로 안, 안 되지. 어! 아이씨. 아이 가자. 아, 다, 다, 다, 다, 다, 다 찍혔어?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아이. 아. 아, 저거 봐. 찍어줘야겠다.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기 제가 농구 패션 전문 유튜버인데요 요거는 지금 복장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왜? 약간 야 내가 제일 농구 이거 지금 너무 이렇게 주름도 많이 지고 돈좀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 너무 후줄근한데 지금 이 제작 하나 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농구할 때는 옷을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호비 손간지 감상하실게요 아 이거 빨래를. 어쩌기가 <웃음> 없어서 그래, 이야한846 <웃음> <전쪽이 없는 거. 웃음> 정도 될까? 오케이. <웃음> 팔, 팔, 팔, 형, 조, 발 조심해, 발 팔, 팔. 팔, 팔, 팔. 쫄았어, 쫄았어, 쫄았어. 코리안 스텝을 썼죠, 아주. 아, <웃음> 볶막네, 얼굴 볶막네, 얼굴 볶았다 그래, 슛. 오, 나이스. 그래, 나이스 패스. 오, 멋있었어, 멋있어, 멋있어, 블리 멋있었어, 멋있었어, 들어가요, 멋있어, 들어가요 아, 힘들어, 이렇게 짤아 멋있지? 자신 없구나, 또 자신 없었어 병원아, 이겨내! 이겨내! 우리 a t w h 투 죽었잖아. t 잖아 a t What? 서 h 3주 개망했네. 아, 아니야? 집합 금지. 지금 이해 안 돼. 아, 이 아니, 아니 오늘까지 되는 거. 거야. 오늘까지. 대관비로 대관비 받으면 안 되는데. 음료수비 다. 그래서 이 오케이. <웃음> 이거 그대로 보내자.